좋아도 언니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녹는 거야 그래도 그래도 이쁘다는... 그래도! 하는, 그래도 이렇게 어. 하는 거 아니야 좋은다고 하면 안... 언니 안아야지 그래. 안아줘야지 뽀빠 그래. 그래. 언니 그래. 뽀뽀? 그래. 그래. 너무 힘들어 이제 언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안아 와. 안아? 와? 안아줘 그러면 리고하 좋겠어 어, 올리고 안아봐 응, 해 그럼 누가 누가 안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편안 안아줘 엄마 샘이 엄마가 안아야 돼 오늘 너무 힘들어서 테레드 때문에. 테레드 때문에 힘들어? 응왜 뭐가 힘들어? 사는돈 봉투 고또 놀이사도 하고 또 놀아주고 또 책도 읽어주고 또 누구래? 또 양고도 하고 뭐라고? 다시 말해봐 무리사도 하고 또 일하고 또 놀아주고 해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리가 해줘야 돼? 어, 너무 힘들어서는 오늘 땀이 엄청 그래서 일해야 돼 너무 힘들어서 쉬어야겠네. 뭘 먹으면서 쉬어야 되나? 아니 그냥 음 응. 오늘 쉬어야 해야 되는데 하고 피곤해서 그럼 자러 들어갈까? <웃음> 그냥 쉬요 자면서 쉬면 되지 않을까? 어야 돼. 오, 쉬어, 그러면. 앉아서. 응, 앉아서 쉬세요. 테리 언니, 테리 때문에 잠시 끝났어. 그래? 응. 응?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응.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웃음> 어떡할 거야. 어떡할 <웃음> 거야. 뭘 어떡하지? a 음. 음. 무슨 주이 Udi, Huggotty, Huggotty, Huggotty, h u g g 다 t t y Huggotty, Huggotty, Huggotty, h u g g o t t 진짜 힘드는데 테리 때문에. <웃음> 아왜 테리 때문이야? 테리 때문은 아니지. 아니야. 왜 테리 테리가 땜... 위험한 치는 하리가 너무 힘들어. 힘들어? 어, 땀이나고. 그래? 한번 해봐, 먼저 한 번. 어, 어 어머, 땀이 났네 맞아, 테리 때문에 그래. 테리 때문에? 어. 그러면 테리 그래? 인터뷰를 해볼게, 테린 씨, 테리 씨. 태리 때문에 언니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 친구들도 그러면 엄청 어... 친구야, 그래서. 친구들은 나중에 힘들야 태리 때문에. 진짜? 태리는 힘들었는데, 응. 태리야, 너무 당연, 언니한테 계속 당연, 지모, 딴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웃으면 <웃음> 안 들리면. 맞아. 고야가 사장님 오늘 선물 못 받아. 어떡할 거야? 선물 받을 거야. 헉! <웃음> 대신 짬 응. 붙이는 거 아니야. <웃음> 웃는거 아니고! 어, <웃음> 왜, 왜 웃는 거 아니야? 왜 웃으면 안 돼? 아 오늘 하대 혼나니까요. 혼내는 거예요? 어, 테리를 태리 테리 테리 왜 혼내요? 태리가 약속. 태리야 이제 언니 말안 할기 아니야 이제 언니 말약 언니 말 드리기 약속 약속 고장 찍고 태연 과자 다 줄게. 응? 이맛다시고 있다 히히 <웃음> 테리야 너무 웃겨. 테리야 음, 오늘 언니 말대로 할데 알겠지? 어? 응? <웃음> <웃음> 와+ <웃음> 와+ 와+ 아이 와+ 진짜 웃겨. <웃음> 해리야, 해리야, 친구 어리 집에서 잠안 잤지? 어. 낮잠 안 잤지? 어. 그런 거 없더라. 응. 어떻게 할게? 혜리 너무 놀고 싶어서. 놀고 싶어서 안 잤어? 응. 해는 잤다 안 잤다 그래. 잤다 잠이 안 왔었어? 아니 잤다 안 잤다 그래 잤다 안 잤. 음, 잤다 잠이 깼다 안 깼다 이랬어? 그랬어? 그래서 잠을 잘못 잤구나? 응. 너무, 놀고 너무 놀고 싶어서 피곤이 안 좋아 피곤이 안 좋아? 응. 피곤했구나? 응. 그렇구나. 엄청 혼낸다고 했잖아 혜리가 혜리가 엄청 혼낸다고 했잖아 테리를 아니야 그럼 어떡해 떻 아, 날렸어 아, 테리 <웃음> 안돼 안 돼? 안 돼? 혜리 가 하는 거 아니고 엄마?